<목 familiar> 아, 어! 나 싫어하는 승균이다. 승균아, 그거 어있어 쪽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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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 만들고 줬어? 사이트 데이트 어떡하려고 어? 벌써 그래 그래 야 오늘 점심 뭐 먹어? 맞아? 마라탕이요 다른 메뉴 뭐 있나요? 너다 먹어 뭐라고? 나못 들었어 샐러드 <웃음> 사운드 <웃음> 오케이 좋아 어썩 감자 응뭘 합시다 요 하동 간이랑 없어요 딸국수랑 응. 또 하나 순시 야, 순.. 맞아. 난 순시 저도 순시 음, 그 순시! 아, <웃음> 순시 딸국수 <웃음> 아, 순시 떡볶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진짜. 아 순자볶음이지 신남 실래기아선님 은근 콘대가요 어? 음, <웃음> 몸이 다 떡볶이다 음. 월래일잖아요 근데 이거 3대는 얼어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꼭 고친거에요? 오늘 다솔님이라고 유진이... 아니죠? 그분 상식로로 올라와요 아 진짜요? 그분이랑밥 먹기로 했어요. 실성병 엄청 먹고. 서포터즈 1등. 서포터즈 1등. 서포터즈 거사벽천 그래. 양지게 고마워 라가 받아들일 거가 될거 같아요 드실 분 저희 <웃음> 엄마 <웃음> 몇 개? 요 <웃음> 많이 많이 주세요 <웃음> <웃음> 저는 이거 향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레몬 향 나거든요? 딱 좋아. 이 한번 할때 이렇게 10ml 정도 넣고 60초 동안 각을 하면 됩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인님께서 회사에 놀러 오셨어요. 저희 오늘 같이 저녁 먹으러 갈 거라서 여기 네. 구경하시고 같이 갈게요. 네. <웃음> 아, 진짜 빵다했어요. 높은지 몰랐어요. 아, 진짜 감사해요. 감사데 저희 나이한번찍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다또 인사가 나 <웃음> 들어오세요. 저희 네. 아직은 일중이라 가지고 음. 여기는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디자이너고요. 네. 대전 <웃음> 디자이너. 네. 님이 <다소님> 이거 사오셨대요. 사셨어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커피 만들고 있어. 잘 사주세요, 자수님 거. 이게 참기름 같이 생겼어요. 말씀하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내린거예요 아, <웃음> 대표님이 타주실 라떼 어떤가요 맛이? 어, 맛있다 어? <웃음> 드시지도 않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바로 반사 오늘금밥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연규님, 안녕하세요 영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고 저 구독해주셨어요? 옛날에 속눈이 여행 관련해서 찍고보다가아 진짜요? 여행 좋아하세요? 이번에 유럽여행 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어,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여행사에서 지상지 아 지상지? 여행사에서 어떤 일저 제휴팀이라고 제휴업체 제유 고객님 이게 부서별로 분압화가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는 좀더 편해요 별세 분압 아무것도 었을때 모자라면 더 드세요, 진짜 아 éc... 아니 저는 솔직히 <들을> 아 강남쪽에서 보면 중간이야? <웃음> 이랬는데 아, 물지 사서 뭐 어. 영규꺼 제꺼, 이게 다섯 꺼